대어입니다 네, 강의 107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웃음> 교회 경중 아홉 번째 <웃음>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3장 1절로 3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절로 9절입니다. <웃음> 예레미야 3장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타인 떠나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여와가 말하느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좋거늘 마태봉 19장 1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저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구를물러나고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쭤아오대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내어 아내 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구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함이니라 <웃음> 어, 아멘 그 우리가 지금 죄의 본성과 특성과 관련된 경우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섯 가지의 내용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는 뭐그 <웃음> 율법의 그 본위를 이루는 그런 어, 내용에 대해서 어, 일단은 음. 배웠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본, 본의에 본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할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의적인 범죄가 돼서 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응. 더 이제 큰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깨닫고 그리도에게 나아가고, 세원약의 율법으로 그, <웃음> 그 율법의 정신을 쫓아서 누려가야 되는데, 그 그렇지 않냐고, 율법의 그 외형으로만 내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본의를 이루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정신을 구현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이제, 그런 고의적인 범죄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도적인 범, 범죄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비슷한데, 고의적으로 어 하는 것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의적인 것은 죄인 줄 알면서 부득부득 범하는 것 경우이고 의도적인 것은 그보다 좀더 더 포괄적인 경우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아니한 것을 확인, 그, 우리가 그것이 이제 의도적인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를 선악과 따먹는 그 내용을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명시적으로 주님의 뜻이 여기도 나타나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 피조물의 한계를 알고 높으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저를 지으신 목적을 향해서 그죄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전진해 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위치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해석이 있었던 거죠. 자기 해석, 이건 아, 이게 자기 해석이 참 무, 무서운데요. 성경을 성경의 원리대로 해석하는 것이 누구든지 목사든지 뭐 성도든지 성경의 자증적인 진리의 진리됨을 입증하는 그런 틀에서 서로 어, 확인하고 그것을. <웃음> 누려가 누려가면서 서로 이제 다양한 것을 알아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자기 해석을 가, 갖는 것은 거기서 떠나서 자기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건 땅의 시각이죠요 땅의 시각으로 어, 바라보는 비전물의 그 시각으로 따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해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시각이 있어요 항상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서 보여준 사랑 공의와 자비가 섞인 그 사랑을 그 말하지 아니하고 어 이제 공의가 빠진 사랑을 얘기한다든지 <웃음> 이 공의를 말할 때도 에 이제 자기도 그런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의를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공의를 행사하려고 말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자기 해석인거죠. 그러니까 나, 내가 우리가 이제 뭐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를 알고 성경이 말하는 자체의 증거로서의 그 내용을 찾아가면서 주의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그것을 누려가야지 그게 이제 성신의 그 인도로 말미암는 그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게 되지요. <웃음>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왕들이 망한 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게, 왕들이 대리자, 위임자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도용을 해요. 오용을 하고 도용을 한 거예요. 남용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현실적인 톤치를 안 받고, 어, 그, <웃음> 자기들이 그, 가진 그런 생각과 자기들이 가진 그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서 망하게 된거니다 이거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 우리도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그 <웃음> 법의 본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통치를 받아간다고 할 때는 그런 안목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어, 이해하고 수용하고 서로의 위치를 알고 어, 존중해주고 반영 그, 기다려주고 이제 서로 자, 자,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자기는 스스로 된자같이 생각하고 자기는 더 많이 뭘 받아서 임의로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자기 해석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이제, 예, 이제, 하나님의 실질적인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하나님의 인도를 실질적으로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자기 해석이 돼가지고 목회자가 되면 이게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도, 바울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과, 과연 그런가 하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죠. <웃음> 확인하고, 과연 그렇다 하고,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누려가는 거예요. 누구 책임을, 누구한테만 돌릴 수 없어요. 목사만 책임을 줘야 되고, 또 성도들은 책임이 어, 없고, 그렇진 않아요. 물론, 이제 목사가 더 중요한 책임은 있지만, 같이 누려가야 되는 측면에서는,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같이 누려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이제, 확실한 거예요. 아무튼, 자기 쪽의 해석, 이게 자기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 개혁교의 유산을 쫓아서 잘 정리하고 있어도,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그것을 교회적 상황 속에서 누려가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자기 해석이 된다. 그러면 이제 첫 사람, 아,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그런 죄에 동일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얘기할 때, 그 아우구스티누스 말을 빌려서, 이제, 그, 입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명하시는 것을 먼저 주시고 주신 그것을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행하여 구원 받으라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그 명하신 것을 이루고 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의근 거에서 애국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가난으로 들이시는데 뭐그그 분명한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그걸 기초해서 또 주님이 이 십계명을 내리시고 또각 각양 뭐 613개 그율 율법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구해 주시고 또 그것을 명 명하시는 거죠.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아주 차서 있게 그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법을 따를 수 있나? 자기가 죄인인 걸 절실히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수 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신자로서 살아가는 거고, 신자 중에서 좀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사역자로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경우 또 의도적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나아갈 바를 알려 줬는데 알고도 이제 자신들의 소질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의도적으로 범죄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어, 이게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전적인 그 작정과 계획과 예정, 과그 선택의 언약의 그 은혜로 어, 이루시는 거지만 그큰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또 명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사람 앞에서의 모습을 잘 취해갈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부담이 아니고 멍해가 아니고 아주 쉬운 멍해가 되고 그리스도께서그 일을 다 법적으로 보장해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 일을 당연히 해야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양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디도서 1장 1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말로는 다 하나님 사랑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데 행위로는 부인 그분과 연합돼 가지고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에서는늘 현실과 타협을 해버리고 밀어버리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가증한 자라고 합니다 가증한 자 위선자인 거죠 주님은 그큰 사랑을 베푸시고 아이, 아들을 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명백한 거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형적으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그리도께서 나자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흘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앞에 그 사랑의 명백한 증거예요. 어마어마한 증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곱씹고 곱씹고 곱씹고 곱씹고 그 사랑에 감복하고 감, 감화를 감 받아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신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찾아보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역사 가운데서 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계시의 역사 속에서 나를 사랑해 오셨는가 그런 걸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찾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하나님은 무한하게 사랑을 주시는데 사람이 자기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으신 거죠.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냥 구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부터, 구원이라는 게 한, 한, 어떤, 그, 한 시간 안에, 한, 한 사건 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서부터 구원의 마지막까지 다 포함한 구원을 주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그러면, 구원 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까? 그건 무법주의자지, 무법주의자. 우린 율법주의자, 우리,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그것을 스스로 지켜가지고 공로 삼아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게 알죠.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일하심을 전적으로 다 의지하고 그분, 그분이 사랑한 것을 기억해서 또 오늘도 실패하지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살,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참, 어, 이 탕자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지만, 어떻게든지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지. 뒤로 넘어지려고 하지 않아 전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넘어져. 하나님 안에서 넘어져서 서서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그런, 그것이 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렇게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고의적인 범죄 이렇게 일일이 낱낱이 그냥 뭐 여기 뭐몇 가지입니까? 고의적, 의도적, 주제넘게 무례하게, 오만하게, 악의적으로 뭐,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는 죄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내 나를 어, 나의 현장을 보면 걸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또 내가 이거 이게 내가 거기 핑계 핑계하지 않는 거죠. 연약하다는 것, 결핍이 많다는 것을 핑계하지 않아.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루기를 바라고 그것을 그것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죠. 말로만이 아니라 내 생애 전체를 다 드려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였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후대 본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걸려요. 이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뭐 주제 넘게 무례하게 오만하게 이게 다 걸린다. 이게 우리는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발휘가 있는 거지 생명이 없는데 외부적으로뭐 지식이 더 들어와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들어와서 그렇게 되질 않는다그생 외부적으로 들어와서 그게 꼭그 물을 주는 것과 같잖아요. 물을 주는 생명이 있으면 그게 이제 뿌리가 내리고 줄기를 뻗고 이저 가지를 내고 어 열매를 맺게 돼. 생명이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가 나 스스로 이 생명을 저기 탄생시킬 수도 없고 부지할 수도 없는데 주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뭐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들이고 각색 정욕의 종노릇하고 우상숭배한 자들인데 였었는데그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 가지고 예정하신 그그사랑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세워가신다 그러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것을 핑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죄는 항상 법을 피해서, 법을 피해서 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법의 그, 그 맹점을, 맹점을 겉으로 드러난 그, 그, 그렇게 이제 행간에 숨어있는 그 맹점을 찾아가지고 죄를 합리화 하는데, 그거는, 그거는 합당치 않죠. 그렇게 되면 다 그게 이제 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제 넘게 또 무례하게 자꾸 오만하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의도적으로까지 그런 내용을 에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건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와 목적 그 구체적으로 보여주 계시로 보여주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셔가지고 그 기록으로 우리한테 남겨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랑을 알고 더 어, 어, 이제 적극적으로 법의 정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런 죄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넘게 범하는 죄에 이제 보도록 하는데, 민숙이 15장 30절로 31절입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으니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웃음> 이 말씀은 조금 큰달락에 비춰 살필 필요가 있는데 22절로 31절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22절로 29절 그리고 30절로 31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계명을 그릇 부지 중에 범하는 사례들입니다. 이 법적인 사례가 발생할 때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짐짓 행하는 죄는, 어,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짐지지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 높은 손으로 혹은 손을 높이 들고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웨스민스터 트 종교회의의 그 신학자들이 사용하던 흠정력을 킹제임스 버전이죠. 그,에서는 주제 넘게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 신앙고백서에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이, 이게 인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 하나, 언약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짐짓 위반하는 것은 주제 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 끊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자격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 곧 거룩한 불이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 이후의 삶에 분명히 그 구원 이후의 삶까지 다 포함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그 계명을 쫓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은 거룩한 사회를 제시하는 청사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그림자적인 역사 속에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이룰 것을 나타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그 안에서 장차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그러니까 그뭐 여기서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든가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 오직 주님으로부터 그 오는 그런 그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그런 그런 거 에너지를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그 그 속에서 뭘 드러내는가 뭘 드러내야 되는가 계명을 통해서 그걸 위해서 저들이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웃음> 한낱 인생이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사회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린들 이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재주를 발휘한들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면 그가 얼마나 규제 넘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다알다 다 알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아. 그리스도처럼 해야 되는지 다 알아. 사람이 할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신의 능력을 준 것도 다 알아. 그런데. 현장에서는 늘안 해. 그럼 내가 현장에서는 내가 믿음 없으니까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사랑을 내가 잘 깊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믿음을 주십시오.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래야죠. 죄의 깊이도 모르고 제가 이 죄의 경계 없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궁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내가 하루를 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짜 주님의 그 창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그런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시간을 죽이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시간, 은사, 그외 모든 환경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건강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게 다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율법을 순종해서 즐겨서 하나님 한분만이 나의 전부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내가 정순하게 드리고 단정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주님처럼 그게 안돼내 속에서 그거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있는데 생명의 성신의 법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게 신자 아니에요? 그게 사랑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 알고 짐짓, 범하면, 이건 백성 중에서 끊쳐질 수밖에 없고. 아이, 뭐, 다 아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뭐, 내가 굳이 그거 할거 있나?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이렇게, 교묘하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남용하면 안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잇는 그 특권이요. 이건 대통령의 아들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도 비교가 안 돼요. 땅, 땅에. 천주의 주제이신 분의 자식이라고 인정이 됐으면, 그가 외모가 뭐, 뭐, 저기 뭐, 누독일 걸쳤든, 뭐, 뭐, 건강에 어떻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사셨는데, 오, 온 우주를 창조하시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나를 가치 그, 그 자녀로 같이 있게 여겨주셨으면, 천하를 다 줘도 나, 내 영혼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를 다 준다고 래도내 영혼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타협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타협하는 건그큰 사랑을 그만큼 내가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면 참 주제는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도무지 성도의 무리에 쓰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히 가리는 그런 일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용인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아들이. 아들이 아비의 아내를 취해 버려. 이제 친엄마는 아니겠지. 이제. 계모나 될, 될 건데. 계모가 뭐 젊은 계모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건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일이 없다. 이제. 엄청 책망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맨날, 그, 누구, 누구, 누구, 내가 아볼로 계열이니, 아볼, 바울 계열이니, 그리토 계열이니, 베드로 계열이니, 그 계보만 따지고, 누가 더 낫다. 이런 생각, 분쟁을 하고 말이야. 이건 참, 아,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사람 외모로 초, 초 따져보고. 허접한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하면 허접하게 들리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허접하게 보이는 사람이, 요즘은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돈 없으면 사상도 없어요. 지위가 없으면 사상도 없어요. 옛날에는 불과 60년대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안 그랬어요. 사상이 있는 분들은 있는 사람들이 존중하고 사회 속에서 그, 그 좋은 가르침을 베풀어 달라고 일반적으로도 그랬어요. 근데,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사상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우습게 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조그만 교회 하면 우습게 안 되는 거예요. 예. 큰 교회 하면 아주 대단한 줄알 그게 벌써 이제 이 교회 안에, 이, 아, 그, 알미니우스 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외적으로 판단한. 이 사람을 그리 스도 안에서 볼줄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 넘게, 주제 넘게 높은 척하고, 주제 넘게. 예? 서로 수평적 관계를 못 이루고. 뭐좀 배운 거 가지고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꼭 선생 노릇 하려고 아무튼 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몰라 가지고 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랑 그, 그 역사가 운데 이루어진 일 우리가 계시로 분명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구원이 가까워서 우리, 우리 손에 있어요 손에. 예, 가까이. 뭘, 그걸 어디 가서 더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더 배워야 뭐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일자무식이라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을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일자무식이라도. 문맹자라도.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취하시거든요. 글을 모르,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죠. 중세 때도만. 그렇게 해서 서로 수평적 관계를 이루게 하고, 회복되는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게 하는, 여긴 진짜 이상한 사회다. 양반과 상놈이, 백정이 막 같이 서로 형제하고, 주인과 종이 서로 형제하고, 선생님과 제자가 서로 형제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형제하고, 희한한 세상 아니에요? 그건 이제 육신적으로 그 형제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아뭐 외적인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니다그래서이 안에서 뭘머리노릇을 뭘 하고 뭘, 그게 다 그렇게 주제는 없는 죄, 죄들이에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좀더 많이 소유해가지고, 그, 자,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자랑. 이제 넷째 사례, 무례하게, 에,로 넘어갑니다. 무례하게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예의가 없이 범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혼중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이혼중서 말씀을 가지고 이 무례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3장 1절로 3절 읽었기 때문에 이번 넘어가고요. 우리 지금 우리 고백서는 3절을 증거구절로 제시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3장 3절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이스라엘에게는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3월, 3월 6월절 이전이 이전 6개월 가량이 그 이제 건, 저 우기가 되고요. 그, 그 뒤에 6월절 이후 이제 건기가 됩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제 그 6월절 바로 전에 내리는 비들이 늦은 비예요. 그리고 이제 장막절 뒤에, 장막절 뒤에 그때 이제 오는 비가 그게 이른 비고, 그게 건기를 지나서 오는 비니까 굉장한 단비죠, 농선. 하는 사람. 근데 이게 끝쳐 지면, 이스라엘에게 이게 끝쳐 지면 저주예요. 그렇게 저주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창녀 짓을 한다. 창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사람을 창녀라고 그러잖아요.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이 이게 이제 창녀보다 더 못한 경우지. 하나님이 주신 걸 돈을 줘가면서 세상과 그 연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악랄한 음행이 사실. <웃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정한 아내로 묘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인간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일반적으로 부정한 아내의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를 언급하시고 거기에 대조해서 여호와는 부정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려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이것에 대한 사실을 적나라한 모습은 에스겔서 16장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그냥 그 버린 아이 같은 존재를 갖다가 그 순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키워놨더니 이게 또 가서 애굽의 하체가 큰 사람하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온몸으로 다 받아놓고 그 가진 걸 선물 받은 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또, 인본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창기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장녀의 낫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은 창기보다도 못한.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웃음> 아내를 버림으로 타인의 아, 아내가 됐을 경우 이제, 이제 그 다른 데로 가가지고 시집가서 또그전저저후부가 저 죽어서 그러니까 전부가 본부라고 나오는데 본, 본 남편이 다시 이게 내쫓고 또 자기도 새롭게 살다 보니까. 아, 이게 새로 얻은 여자도 별로 시원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얘, 옛 그, 본 마누라가 더 좋았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다시 드리는 거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런 시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게 어지러워지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철저히 하나님 창조 규례는 일부 일처제인데, 근데 이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자기 중심으로 항상 필요한 때는 버려, 아 하찮다고 생각하면 버렸다가, 나중에 또 필요한 것 같으면 다시 취하려고 하면, 그건, 그는 그런 사람은 다시 못 들어오게 하라는. 사회가 너무 어지러워지니까. 음.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아무 연구를 물론하고 그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건 이제 주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한 거잖아요. 아주 곤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어떤 이유든지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만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헤롯 안디바스의 영토로 가셨는데, 이 안디바스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 에, 응.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제 김홍전 목사님의 그 요번 주 사도행전 강서를 보면, 헤로, 아그리빠가, 헤롯 안디바의 아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는 다르거든요. 엄마가 배달은 형제인데,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나와 있는 문서들을 참조하시면서 그런 일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아, 이게 뭘, 뭐, 이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우리 다다 다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일할 때는 그 시대까지 나와 있던 그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그 중에서 취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맞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 이게 조보도잘 모르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나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놓은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저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연대. 12세기 설을, 김홍준 목사님을 믿거든요. 우리는 추애구배 연대를 15세기로 보는데,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문서들이 이제 그게 더 득세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이게, 이건 이제 그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이해를 해야지. 그 그런 측면에서 후대에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칼빈이 뭐가 잘못됐다, 아, 칼빈도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주 오만한 거예요.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사람이 다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그, 역사의 뒤에서 더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잘 취해서 이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후대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책임. 그 후대에 살아간다고 전대 사실들을 탁, 저,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진짜 학문을 모르는 사람. 일반적으로. 어거스틴은 뭐, 당시 기적론에 다 빠졌던, 사람 기독 루터도 교황제도를 다 인정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러이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해야지.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김홍조 목사님 사도행전 강의 그 보고 어 이거 우리 교회에서 들은 거하고 다르네. 이 이것 때문에 오해하지 않, 않기를 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로 그그 헤로디아가 이제 헤로필 그 빌립의 아내였었는데 그것도 배달은 배달은 그 이제 헤로 안디바고 안디바고 배달은 그 자식의 배달은 엄마의 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이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 동생인데 세례요한이 그걸 지적했잖아요. 어떻게 저 동생의 아내를 취하냐 마 굉장히 이뻤던 모양이에요. <웃음> 바리세인의 질문은 그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 사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다가는 큰 곤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아내를 버려도 정당하다 한다면 그것은 모세 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저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본래 곧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호 혼인을 제정하신 것은 자기가 싫다고 아내를 내버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에게 싫은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알고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살라 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언약을 버리는, 언약을 맺은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수 없습니다. 아, 혼인할 때는 좋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서로 뭐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니까, 아, 이게 성격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아, 도무지 못 살겠다.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는요 호세아가 뭐, 음부, 고, 고매를 사랑한 거 이상이잖아요. 죄인이, 죄, 같은 죄인끼리 죄가 더, 더, 한 사람을 받, 받아서 사랑한 거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신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부정한 존재인데 정교를 한 걸로 여겨주셔가지고. 그럼 그게 얼마나 놀라우니 그 사랑을 알면 내가 내가 나하고 그런 관계라도 아니 저 여자가 바람웠으니까 무조건 나 못살아 이런 식으로 하도 안하고 오히려 이해하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간에는 못해도 할수 있죠 아 나는 원래 깨끗한 사람이니까 깨끗한 것만 좋아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찾아보면 그게 찾아집니까 안 찾아져요. 마음으로 벌써 이, 이 남자, 저 남자, 뭐다 좋아한 바가 있고, 예? 자기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기도 돌아보면 이 여자, 저 여자 다, 다 조, 좋아했던 거아니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그, 이해를 해야지. 그, 그, 그, 죄를 알고 이해를 해야지. 그걸, 그, 뭐, 나한테 안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나도 주님 앞에 설수 없어요, 나도.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에 보금 들어왔던 조만식 장로 얘기가 굉장히 회자되는데 그 조, 조선시대 마을 양반들은 벌써 초척을 많이 거느렸잖아요. 그런데 보금을 바, 받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일부일처거든. 그러니까 그 보냈어요. 첩들을 보냈다고. 바, 그걸, 저, 말씀대로 살려고. 물론 이제 보내도 이제 살거 해주고 보냈겠죠. 그냥 뭐, 보내진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짝 지어준 걸 알면. 이게 사람을 고를 때에도 외모로 보고 고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예. 내가 외모를 보고, 그 사람 뭐학벌을 보고, 뭐 성격을 보고, 그 사람의 뭐, 뭐 배경을 보고, 이거,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요. 반드시 시험 들어요. 사람이. 뭐 사람이 어떻게 될줄 알아? 요 내일 뭘 병신이 될지, 뭘뭐 하루아침에 무슨 사고를 당해서 들어놓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뭘. 아무도 모르거든. 근데 그걸, 그, 한시적인 걸, 그걸, 그런 걸 맞춰보려고 하면, 이게, 이 혼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혼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언약 맺은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를 수 없이 가르쳐주신 것이죠. 이전에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알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알고 나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셨으면 그들이 잠자고 물러나야 할 것인데 그들이 또 묻습니다. 본문 19장, 마태봉 19장 7절 어째도 그러면 어쩌에는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고 했나요? 이게 이게 법을 갖고 와서 따지는 것은 다른 동기가 있어요. 항상. 다른 동기가 있는 거지. 법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고, 이게, 내가 생각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꼬두리를 잡아갖고, 그냥 그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부드러운 척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지. 법 가지고. 법을 내세울 때는 진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돕, 돕는 자로서 법을, 법을 그 쓰게 해 모세가 이혼증서를 어 주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게 하신 것 아, 아닙니까? 모세가 신명기 24장에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아내를 기뻐하지 않니하고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한그 율법을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 묻습니다. 모세는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 주님 시대나 그전에나 사실상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니하면이 제도를 악용하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저급한 남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베푸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19장 8절로 9절 여기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내어 안에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지는 자는 가늠합니다. 모세가 이 이혼 증서를 제도를 세운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남자들이 악한지, 모세는 이런 악한 남자들로부터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을 정해서 그 경우에만 아내를 버리게 하고 거기에 이혼 중소를 지참하게 해서 그 여인이 다른데 시집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죄인들을 배려해서 한 거죠. <웃음> 거기다 신명기 24장은 하나 더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1절로 4절 사람이 에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다 자기 집에서 내어 보냈거나 혹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웃음>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치 말하지 말지니라. 이게 결혼의 목적은요 개인에게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관계를 나타내도록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도록. 그, 부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과 영달, 번영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혼인을 허락한 게 아니다. 이제 그거를,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항상. 이게 바뀌어버리면 정욕이, 탐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아무튼 그 이혼 증서를 받은 여, 아까 여기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사 이런 시기 되면 사회가 아주 어지러워지니까 조보도 어지러워질 거고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걸 그렇게 이제 한정적으로 그, 그 실정법을 제시해 준 건데. 원래는 이렇지 않다 하나님은 혼인관계에서 바라시는 것은 실로 고상한 것이고 특별히 여자를 참으로 존중하시는 사실이 그 다음 말씀에서 입증이 됩니다 입사장 5절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에 거하여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지니라 아내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몰라요. 아내를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로마 시대 때도 그러고, 유대인들도 여자는 공부도 안 시켰어요. 12살, 보통 12.5세, 12.5세 정도까지 그가 뭐, 뭔 일을 했든지, 그, 뭐, 뭐, 소유하고 있는 거를 다그 소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부모의 소유로 여기. 보통, 여자들 평균 혼인 나이가 13세 정도 됐어요. 13세 정도. 마리아도 아마 굉장히 나이가 어린 나이에 혼인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 아내가 이제, 그 아내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결코 그냥, 그렇게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집안의 무슨 뭐 살림꾼? 집안의 뭐 농사꾼? 집안의 뭐 후사를 낳는 그런 생산꾼으로만 여기지 않은 거죠. 한 인격체로. 그, 그러니까 그 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사회 속에서 이런 사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는 이렇게 고상한 것입니다만 언약 백성의 현실은 실로 저급했습니다 어, 다시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3장 1절의 전반부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남자들은 아내를 쉽게 버리고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내는 타인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 남편이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율법이 그만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치? 일찍이 이제 그 금에, 금한 것을 다시 확인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혼인이 실령하고 신성한 것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중심에 혼인을 해야 하는 거죠. 예? 네? 하나님 중심. 내, 내 기호에 맞고, 내 성격에 맞고, 내 수준에 맞고, 뭐 이런, 이런 식의 조건이 되면 절대 안 돼. <웃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것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버리, 버리지 아니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엄한 창기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주님의 사랑이 참큰 거죠. 아마 호세아도 이런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는 깨끗하고 어려서부터 법을 잘 지키고 그런데 왜저런 이런 사람하고 혼인하게 하나? 그렇게 항의하지 않아. 그냥 순, 순종을 했지. 시편 50편, 아, 이사에서 50편, 아, 5장 1절. 나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엄미을 내어보낸 이혼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엄미은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이거 그러니까 자기, 자기 스스로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무한한데, 자기가 상대적으로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웃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나는 안 그렇다. 원래 나는, 원래 나는 깨끗한 집에서 콕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주 교만한 거지. 아담만에서 뭐 타락한 그, 그 원죄를 부인하고, 그로부터 내려오는 자범죄도 다 부인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다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부인하는 꼴이에요. 이게 절대, 아, 이게 높은 마음을 먹으면 안 돼. 사람을, 죄인을 바라볼 때 특히 높은 마음을 먹으면 안 돼. 의인을 바라보고는 높은 마음을 안 먹죠, 보통은. 뛰어난 사람을 바라보면. 근데 죄인을 바라보면 꼭 하대하거든. 하찮게 보이면 하대하고. 외모를 보고 하대하고. 그런데 그럼,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웃음> 이게, 오늘도 이거 다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